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파이코인과 코어코인을 제외하고요 어, 여러가지 많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요즘은 하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채굴하고 있지 않은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코인 채굴하고 계신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어쨌든건 어, 일단 파이와 코어를 제치고요 어, 그 외적으로 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 중에 바이낸스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상장되는 코인은 어떤 거가 될까를 이제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지 어, 가늠을 한번 해보죠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뿐이기 때문에 어, 가볍게 시청을 바랍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이낸스에 유력하다고 라 보고 있는 것은 본덱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 본덱스는 어 사실 이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이제 취업 활동의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 되다 보니까 어어 이러한 방식의 블록체인화 되는 취업 방식에 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좀어 쏠리기도 했습니다 어 현재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취업자를 소개받고 거기에 채용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도 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블록체인화 되는 본덱스가 이 취업 어, 알선에 여기에 이제 어, 투입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진입을 하게 될때어 중간에 거치게 되는 이 헤드헌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취업자들은 어 다이렉트로 이제 그 이력서를 그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열람을 해서 어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헤드헌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취업 알선료 같은 그리고 또어 채용이 됐을 때의 또 수수료 같은 부분도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이 본덱스는 제3자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 구직자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해당 기업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에 어, 채용 공고가 떴는데, 여기 아는 지인을 소개를 해서 그 지인이 이제 이 기업에 채용이 될 때도 어, 코인을 먹는 어, 그런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 이 채용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어, 최근에 본덱스는 이또 어, 디스코드 통해서 또 공지가 또 뜨기도 했습니다. 이 공지는 좀 중요한데요. 어 왜냐하면 이 상장이 제 지금 거의 임박했습니다. 원래라면은 본덱스가 어, 2022년도 이쿼터쯤인가 상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워낙 안 좋은 그 시장 흐름이 가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죠. 자 최근에 지금 올라온 공지사항은 좀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 텐데. 일단은 총 공급량이 기존의 10억개에서 5억개로 완전히 반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노미스 정보도 공개가 됐고요 어 여기에 총 5억개 중에 유동성 풀 마이닝 수의 1.25억 개를 이제 할당을 한다 자이 수량은 현재 우리가 그 채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 30% 정도가 어 해당이 된다 라고도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반감기가 또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일단 상장 전까지 어 천만 명의 커뮤니티를 일단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좀 주목을 어좀 어,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여러 개 코인들 이제 그 상장 되지 않은 코인들이 각 거래소에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확장에 대해서도 본덱스도 어 중점으로 좀 타겟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덱스는 자금 조달이 어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후에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어 시장에 많은 양이 이제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풀 시행이 예상됩니다. 자, 여기에 어 이제 시장에 바로 팔지 말고 디파이 개념이나 스테이킹 형식으로도 추가적으로 뭔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가장 유저들한테 는 중요한 거겠죠. 자 베스팅 설정이라고 되었습니다. 베스팅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 설정이 아니고요. 어 일종의 그니까 말하면 락업 기간의 설정에 대한 공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 상장 전에 많은 양이 시장의 매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일정 기간 동안에 락업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이제 정해서 어느 적정 양까지를 어, 출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월 분할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덱스 재단이 어, 가장 락업 기간이 가장 길게 설정을 해서 어, 재단에서 시장의 상장을 하더라도 본덱스 재단 팀원들이 시장에 판매하는 시기는 유저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덱스 재단이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길게 설정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그 백서는 2022년까지만 어,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쯤에 라이트페이퍼가 공개가 될 거고요. 여기에 어, 로드맵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 현재 그래서 그런데 이 본덱스가 바이네스와왜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보면 어, 본덱스가 이제 뭐 이바이네스 쪽과 데이터 어날리시스 라는 주제 그리고 웹3 그리고 게임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트위터와 어, 트위치를 통해 가지고 스트림 방송을 계속해 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토론을 어,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2월달 6월달, 6월달 그리고 최근에 웹3 관련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바이낸스에서도 본덱스와의 어떤 이러한 토크가 있다고 라 이렇게도 어, 어, 지속적으로 공지를 해 놓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어, 자오창평이 어, 말한 것과 같이 그 커뮤니티가 어, 크고 다, 어, 대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어, 코인이라면 바이낸스에서 우리는 수렴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로드맵이고요. 어, 이후에 이제 이번 2쿼터, 3쿼터에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2023년 로드맵이 공개가 냄서 여기 이제 이 문구가 바뀌겠죠. 자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를좀 보면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높기를 희망을 하긴 합니다 다만 근데 어, 본덱스도 프리세일 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어 진행 현황을 보기 전에 아까 그 백서에 나와 있던 거 그림상에 보면요 이와 같은 그림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걸 확대해서 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본덱스코인이 5,833개가 있고요 어, 해당 지갑에 표기되어 있는 가격은 991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가치로 나누게 되면 0.17달러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대략 한 200원 정도죠 자이 가치는 어떻게 돼, 나, 나온 걸까를 보면요 2021년도 11월달에 이때 프리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500만개를 판매를 했고요 이때 가격이 0.17달러가 여기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일단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 다음 달에 판매수량 1000만개를 해서 0.21달러로 판매를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어, 독특한 거는 이 12월달에 진행되는 방식이 공개 비공개 판매를 또 진행도 됐고요 어, 아테나 크립토뱅크를 통해 가지고 판매도 됐는데 그때 당시 판매 가격은 또 0.15 달러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12월달에 0.21 달러로도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이 아테나 크립토 뱅크 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발행하는 ATH 라고 하는 코인을 보유한 만큼 어 보유량에 따라서 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어어 사이트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쉽게 설명드리면 해당 코인이 정규 시장에 이제 판매가 되기 전에 일종의 또 다른 그 다우메이커처럼 판매를 이제 해주는 곳이기도 하죠 어 여기서 판매된 어 락업 설정도 있는데 어 지금 한 40% 정도는 어 개인적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5%씩이 출금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21년 12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이 된다고 라 했을 때 락업 기간이 이미 다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세일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나 또는 이제 기업들이 1500만 개 정도는 시장에 바로 이렇게 풀린다 라는 거죠 이 바로 이제 이 수량만큼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채굴까지도 이제 같이 풀리게 되니 우려스러우니 아까 공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베스팅 스케줄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곧 공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어, 자금력으로 보면 본덱스가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여기서 판매된 금액적으로 보면 36억원 이고요크립토 어, 아테나 뱅크를 통해 가지고 또 진행된 금액은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튼간에 이제 뭐 본덱스가 바이낸스에 일단 상장이 된다 라고 하면 그 가치를 또 높게 평가를 해서 가격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본덱스가 어 이제 이, 이 투자용 투기용의 목적이 아닌 이 인력 채용의 이제 매개로 쓰는 코인이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 잡에 이제 어,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 해당 그 인력 시장에 본덱스가 자리 매김을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어이 인력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기업인 대기업들도 구식 방식으로 일단은 어, 현재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어, 채용이 어, 자리 를 잡기 위해서는 한 좀한2 3년 정도의 또 많은 또 기간이 또 필요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일단 당면 과제는 그렇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희망하는 대로 바이낸스에 최초 상장하는 코인으로 자리 매김해서 좋은 가치로 좀어 받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자 추가적인 베스팅 관련해서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